일레벨 레드 먹고 바로 복갱 갈게요. 그러면 상대 스펠을 무조건 뺄수 있습니다. 운 좋으면 킬까지 낼수 있죠. 자, 무조건 내려오죠. 뜨려스 내려오죠. 침착에 따라가서 복도방는데들드를 볼게요. 쉴드 걸고 상대가 점멸 쓸까봐 하면 폭 날릴 텐데, 점멸을안 치죠. 그렇게 잡고, 잡고. 자르반 오니까 일단 빠질게요. 일단 빠지고, 제가 자르반, 자르반 점사할게 그 자르반 점사, 자르반 점사. 그 애쉬, 애쉬 잡아먹고 자꾸 돌아오는데, 애쉬 점멸 쓰고, 자, 자르반 잡아볼까요 자라반 자라반 전면 쓰고 뜰 수가 없요무렇게 오니까 다 빠질게요 적진이니까 위험하니까 다 빠질게요 자 물이 물이 노노 삼패시 물이 노노 적진이니까 물이 노노 내려갈게요 아까 여기 와드 없지 않았어 아까 전에 자 와드 없는데 왠지 자라반이올것 같은데 저 잡아 볼까요 잡아 볼까요 자 촉박 촉박 맞추고 오케이 자라반 다 내고 와 시작이 너무 좋죠 지금. 쓰레쉬, 집에 안 가죠. 혼자 있으면 바로 다이브 갑니다. 집에 안 가죠. 오케이, 공 쓰고. 자, 갑시다, 갑시다. 자, 캡켄치, 을 쓰고. 자, 평타, 평타. 도나라, 도타라 평타. 자, 원딜한테 쉴걸 걸어주고, 육레벨이니까 바로 대기 소환할게요. 오케이, 추가 이득 없다. 타음입니다 자, 쓰레쉬, 혼자 있는데 집에 안 가면 바로 다이브 갑니다. 집에 가져오셔야 되죠. 자, 자라바 오니까 이득 바쁘게 간다 하게요 아 너무 깊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아안돼 우리 월드 못같원 운전수 슬도 걸고 너무 깊어 아잘박 붙었네요 일단은 오케이, 자 빠질게 해 원대란 속박 걸고 일단 저랑 속박을살아람이아스 원도하고 있죠 지금 슈레시가 선고 난리같으면 전멸 쓸게요 전멸 오케이 잠깐만 언제 오는가 오케이 잘르반 돌아왔고 잘르반 다르반 고 랭가 랭가 점프 랭가 점프 자칼리 랭가 점프 랭가 점프, 점프. 자사라이슬도 야수 온도 언제 오는 거야? 야수비지 야수 왔죠 야수 와주, 야수 들어가면 들어가면 손바닥 치고 여기 치우지. 냉가 점프, 야수 점프, 야수 냉가 점프, 냉가 점프. 냉가 야수 냉가 점프. 냉가 어, 점야가 이거 냉가 점프. 냉가 이거 냉가 가이거 냉가 냉가 이거를? 가 냉가 이거를? 가점수 냉가 점프. 냉가 점프. 냉가 점 냉가 우측에 살려야 돼. 안돼! 아! 죽 너무 빨리, 죽지 제발 제발 제발 제 아! 진짜 도살지 못했어요 아 아쉽다 아쉽다 와 근데 랭가 호드라킬 와 대박이다 랭가 진짜 너무 무서운데 랭가 와 대박이다 와 댓글, 와, 댓글. 동물원이야? 사자초야와 <웃음> 진짜 많아 자초로 자르반 보였죠? 잠깐 말 자반같이? 르 E 걸고 오케이 큐, 평타 평타 자르반 잡아내나요? 잡아내나요? 아! 일단 번에 싸우는 것 같습니다 냉 보게 요 들어가네요? 들어가나요? 케야들가고야가들어가와대박이박 대박, 대박 야쿠라네 죄 와, 4명나는습니다 지금 80% 다잡아있네 진짜 너무 무섭다 <�wang> <spat naszym random soldruckstan> 지금 혼자서 이거 못 박죠. 자, 엉덩이까지 밀어볼게요. 자, 애쉬도 보겠습니다, 애쉬. 아아! 1분! 천멸궁, 아. 아. 그래도. 자, 애쉬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면 기까지 굴려요, 오면 안 돼. 아, 애쉬 죽었다. 아, 슛이 고 슛이 퍼. 오케이, 좋아. 와, 진짜. 이리 갔으니까 빠지죠? 일단 팀원이 싸우죠. 멀려가니다 팀원이 싸우서려가도니다이싸려가 안돼 랭가 요만이 바로 보원 스키요 보원 스고 잠깐 두꺼이 있어봐 랭가 살려, 랭가 살려 랭가 살려 랭가 살려 랭가 살려줘 오케이 제발 아 불렀고 랭가 숨기고 가숨하고 랭가 숨고 랭가 숨고 랭가 숨기고 랭가 숨기고 랭가 숨기고 자꼭잡 나요 아 아쉽네요 오, 랭가 궁 썼어, 궁 썼어. 와, 전멸 잡아내고, 와, 랭가 진짜 대박. 잠깐만, 집에 못 가게끔. 수레쉬를 잡아, 집에 못 가게. 집에 못 가게. 어디 가는 어디 가는 건, 이거 그냥, 오케이. 좋아, 탑 텐치. 빌막하고, 와, 대박, 대박, 대박. 자, 일단 툭 설치할게요. 툭 설치하고. 와, 랭가, 삼리터 다 밀어내고, 와. 칼리가 잡았네. 아까 런디 불러가는것 같은데 런디를 정말 켜주고 이렇게 대박! 이렇게 게임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